샛노란 라이트 세온드와 더불어 어두운 광착하는 케이스입니다 출고사용으로 LED 턴시그널이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가팔 필요는 없으며 만약 할로겐 턴시그널 사용일 경우 함께 준비한 제품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풀 LED 헤드램프의 모습인데요 a f s LED 가변형 전조등 시스템을 적용한 라이트로 d b s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가 적용된 제품입니다 조향각에 따라 라이트 조사각이 좌우로 자동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당연히 차고에 따른 상하 조절도 함께 지원하죠. 그외 교체 및 추가되는 부품들의 모습으로 먼저 오토레벨링 센서입니다. 리어 서스펜션 쪽에 장착되며 차량 높이에 따라 라이트가 상하로 자동으로 조절되도록 데이터를 보내는 장치입니다. AHLS, AFLS 사양은 반드시 오토레벨링 센서가 탑재되어야 검사 통과가 가능합니다. DBL 컨트롤 유닛의 모습입니다 다이나믹 밴딩 라이트 기능을 위해 꼭 필요한 부품이죠 LED 사양 정션 박스입니다 할로겐 사양에선 LED 구동에 필요한 로직을 지원하지 않아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그 외에 작업에 필요한 배선들은 미리 만들어 두었으며 전용 방수 커넥터와 순정핀을 사용해 작업할 예정입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분리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우측 후륜을 탈거합니다 차량을 리프팅하고요 정해진 자리에 레벨링 디바이스를 장착합니다 외부로 노출되는 배선은 콜게이트 튜브와 전기테이프를 감싸 2중 3중으로 마감해 브레이크나 배기열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였습니다 신규배선은 실내로 들어온 후순정라인을 따라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꼼꼼하게 고정하였습니다 허브에 내열 그리스를 도포 후 탈거했던 휠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정확하게 체결합니다. 차량을 내려주고요.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 범퍼를 고정하는 핀과 볼트들을 탈거 후 조심스럽게 범퍼를 탈거합니다. 기준 라이트를 제거합니다. 좌측은 LED, 우측은 할로겐 사양 라이트입니다. 겉으로만 봐서는 차이점이 전혀 느껴지질 않는데요. 자세히 보면 램프 주변의 디자인이 약간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광원의 변화로 인해 현격한 밝기 차이가 존재하며 DBL과 같은 부가 기능 유무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LED 헤드램프를 장착합니다. 탈거했던 범퍼를 장착하고요. 이제 실내 작업입니다. 기존 정션박스를 탈거합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 사양 정션박스입니다. 겉으로는 동일해 보여도 품번도 다른 완전히 다른 제품입니다. 교체되는 정션박스는 LED 헤드라이트와 턴시그널을 모두 지원하는 제품이죠. 신품을 장착합니다. DBL 컨트롤 유닛 활성화를 비롯해 LED 구동에 필요한 배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접지는 링 단자를 이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였습니다. 이제 전용 진단기를 이용한 코딩 작업입니다. AF-LS LED 헤드라이트 구동을 위한 파라미터 세팅 및 센서 초기화를 진행합니다. 고정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HBA 하이빔 어시스트 기능도 활성화했습니다. 오토 하이빔으로도 불리는 기능으로 전방 차량 유무에 따라 상향등이 자동으로 점등, 미점등됩니다. LDWS가 적용된 차량에서만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라이트 조사각 조절을 시작합니다. LED 광원까지 지원하는 테스터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밀도 시험을 받고 있어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며 모든 라이트 튜닝 시 기본으로 포함됩니다. 라이트 조사각 조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측 상단 카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하향등을 비롯해 상향등도 모두 LED로 되어 있어 하단 데이라이트와 일체감이 매우 뛰어납니다 순정인 만큼 뛰어난 광량으로 인해 야간 주행시 훨씬 밝고 시원한 운전 환경을 만들어 줄것 같습니다 좌측은 할로겐, 우측은 LED의 모습입니다 이 점수 LED 헤드라이트입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셨다면 더보기 기회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